Thank okay. you.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을 남겼던 적이 있어요 어, 에어소프트건을 사용을 하는데 이 에어소프트건 중에서도 가스건 어, 예를 들자면 이런 핸드건 핸드건 또는 어, 가스라이플이 될 수도 있겠죠 가스라이플 이런 가스라이플을 사용을 하는데 오일을 어떤 것을 윤활제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글을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영상을 근데 좀 오래되었고 또 재탕을 하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한번더 어, 영상을 찍었습니다. 오늘은 정말 짧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음, 건 오일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. 그런데 이건 오일을 선택을 하실 때딱 이것만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가 바로 어, 금속. 그리고 플라스틱, 그리고 고무에 사용하는 오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어떤 제품이든지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. 뭐 참기름 같은 건안 되겠죠. 어, 그리고 뭐 어떤 분이 댓글로 재봉틀 오일이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재봉틀 오일 같은 경우가 어떤 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고무에 어, 사용해도 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그 분명히 그 오일에 대한 성분들이 있을 겁니다. 흔히 얘기하는 뭐 3M에서 나오는 테프론 그리스 같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될수 있겠죠. 음. 그렇듯이 이 오일의 사양표에 보시면 은 이렇게 음, 금속이라든지 고무라든지 플라스틱에 사용 가능한 모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제 앞에는 대표적인 시중에 판매 하고 있는 이제 겉 스프레이 시컨 오일이랑 이런 식으로 GHK 제품의 뭐, 총을 사면 주는 이런 오일들.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.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오일들이에요.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요. 뭐꼭 따지, 따지는 건 아닙니다. 요 근래 이제 요 제품이 좋다고 해서 요 제품을 조금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전에는 요 KSC에서 나오는 이 대용량 어, 건오일을 쓰고 있습니다. 네, 쓰고 있고, 어, 여기한곳 참고로 제가 들고 나왔는데 w 4 0은 방청제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 건오일이 아닙니다. 이거를 이게 뿌리게 되면은 우리 에어소프트건을 망가뜨리는 주 요인이 될수 있겠죠. 예. 네. 그래서 오일은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또 건샵에서 파는 전용 건오일이 아니더라도, 어 우리가 철물점에서 파는 오일이라든지 이런 오일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오일들 사용하시면 됩니다. 대표 편하게 쓰는 게 이런 스프레이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한 가지만 유의를 하셔라는 야 겁니다. 바로 어, 플라스틱, 금속, 고무 제품에 사용이 가능한 건 오일인지 아 오일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금속이나 플라스틱에 사용이 가능한데 고무 제품에다가 발랐을 때 고무가 사가서 어, 부식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또 그리고 고무제품에 사용하는데 어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할 경우에 플라스틱에 이 변형이 오는 이런 오일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 주의하시라는 말씀에 제가 음,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 제가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이 제품 같은 경우 는이 제품은 어, 대용량이라서 제가 쓰는 하는데 요즘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하 어느 순간부터 잘안 쓰게 되는데 이 제품이 점도가 어, 다른 오일에 비해서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 뿌려놓고 장기간 방치를 할 경우에 좀 끈적끈적한 것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요즘은 잘 많이 쓰진 않던데 어, 에어소프트 건 정비를 할때이 총을 한번 사, 이 오일을 뿌려 가지고 한번 삭 닦아내고 뭐이 오일들을 쓰는 이런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거는 어차피 다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음, 취향에 맞는 오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꼭 이렇게 전용 건 오일이 아니더라도 철물점에서 파는 오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메탈 제품 금속 제품, 고무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류를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.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자동차 엔진 오일이 될수 있는데 엔진 오일의 성분에 이게 고무류에 사용을 해도 되는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어 우리 에어소프트 건 전용으로 나온 오일이 아무래도 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요. 예, 아무래도 전용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굳이 내가 다른 오일이 있는데 굳이 이 제품을 사면은 이거를 바를랐을때더 성능이 몰등하게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어 마찰에 의한 어 파손이라든지 윤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